우리가 이제 책을 쓸때 네.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왜 책을 살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그냥 했다가는 좀 치명적인 네. 단점이 여러가지가 음. 있어요 우선은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제목란에 음. 음. 안녕하세요 단니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서 우리 송숙희 작가님 모시고 컨텐츠로 평생 헌욕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눌까 합니다 일부 면접판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 여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십시오 이걸 보고 나셔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판에서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무엇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 저는 콘텐츠 사업 그러니까 콘텐츠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책을 내면서 부터고요 어. 책을 냈더니 느닷없이 강의를 하라 그래서 음. 어, 또 강의 쫓아다니다가 강의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책 쓰라 그러고 음. 저는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그럼 제가 책을 쓸만한 사람인가 그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궁금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2004년도 부터 해주요 2004년도 면 음. 블로그 서비스가 막 시작 그렇그 되거든요 근데 예. 뭐그 그 정도면 블로그 이웃이 엄청 많았나요 제 블로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어. 어, 제가 한 번은 꼼꼼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제책 '하버드 글쓰기 비법' 네. 그 책이 지금 10만 부를 돌파한 게 작년인가 그런데요. 음,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을 때 1%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이 봤어요 그 책을. 네. 그러면 1%면 1,000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제 블로그에 1,000 음. 명이 와서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요. 음. 실제로는 100명 정도예요. 그래, 0.1%네. 네, 어떨 때는 뭐 200명. 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하고 이제 봤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네. 그 100명이 찐찐찐찐 팬이라는 음, 찐 거죠. 예, 네. 네. 네. 이분은 저에게 좋아요는 안줄수 있어도요, 음. 책은 사봅니다. 어, 그 겠네요. 강 들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선생님도 좋아요 음. 안 하시죠? 댓글은 안 달지만 책은 사 삽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찜팬은 층들이에요 어. 네, 좋아요도 인색하고 댓글도 별로 안 달고 맞아요. 그러는데 책을 사주죠 강의 들어주시죠 음. 유료 코칭 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음. 어, 그분들의 블로그 그분들의 유튜브 우리 다니쌤 처럼 네. 거기 가서 저를 어. 소문내 주시죠 네. 네. 일종의 세포분열 이라 그럴까요 음. 저는 제 블로그에서 했을 뿐인데 음. 저는 제 책을, 책을 썼을 뿐인데 저의 찐팬님들이 알아서 각각의 포스트에서 음. 활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음. 콘텐츠 사업을 하실 때 블로그부터 하시라고 아주 사정사정 합니다 그렇군요. 제발 블로그부터 어.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느냐 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시는데요. 음. 그보다는 글쓰기 수업을 네. 한 번쯤 들으시고 네. 콘텐츠 우리 단위 캠퍼스에서도 할 텐데, 음. 차라리 콘텐츠 만드는 수업을 들으셔서 음. 꼬박꼬박 올리시다 보면 네. 찐팬이 생길 수 있어요. 음, 맞아요. 물론 찐팬 아닌 분들도 음. 반갑고 좋지만은 이 찐팬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책을 용기 있게 음, 쓸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한, 저는 한, 저도 한 15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방문자가 저도 많지 않았어요. 뭐 50명 내외? 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올수 그렇죠, 있게 그럼요. 됐거든요. 마중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더 좋은 이유.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 유튜브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로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우선요, 유튜브가 더 좋다라고 하실 때는, 유튜브가 송출이 되면, 송출에 따라서 광고료라 그러죠? 네. 그렇죠. 뭐, 이런 또, 수입 때문에 유튜브가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걸로 수입을 올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되죠? 그렇죠. 비율이 사실 너무 적죠. 예. 네. 음. 그 다음에 요즘 뭐 백만 유튜브쯤 돼야지 어디 명함 내는지 않나요? 근데 <웃음> 예. 제가 듣기로 백만 유튜브였던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음, 한때 백만을 그렇죠. 찍었으나 음.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다 이동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유튜브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지만 제 채널은 음.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여전히 블로그만 하는데요 일단은요 블로그가 너무 쉽고 음. 빠르고 편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좀 낫죠 유튜브보다. 아, 진입장벽도 그렇지만 콘텐츠를 올리는 그과정이 너무 쉽고 음.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른거죠 네. 네. 편집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네. 편집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음. 수정하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제가요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음, 어떻게 물어봤 블로그를 주로 쓰는 사람들하고 유튜브를 주로 쓰는 사람들하고 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니? 그러고 그래. 물어봤더니요 어, 무슨 대답을 했을까? 어, 궁금한데? 같아요. 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블로그 많이 쓴대. 어,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하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또 블로그 영상이라 블로그 글을 보내시는 분도 또 스마트하신 분들이겠네요. 같은 콘텐츠를 그렇게 볼수 있다면 훨씬 음, 더 스마트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음. 블로그가 콘텐츠를 만들기에 너무 쉽고 빠르고 네. 편하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잖아요. 네, 돈이 안 들고. 돈이 안 들고. 음. 시간이나 관심, 에너지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들고 안들면서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음.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블로그에 쓴 모든 글은요 네 소스 콘텐츠가 됩니다 소스 콘텐츠 어떤 뜻이죠? 어, 우리 선생님 유튜브 하실 때요 음.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카메라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도 이제 맞아요 네. 블로그에 있는 거 대부분 각각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 블로그는 모든 콘텐츠의 소스라는 소스다.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어. 그래서 저에게 100만 유튜브 이런 분들도요. 오히려 음. 저에게 와서 글쓰기 수업, 콘텐츠 수업 그렇군요. 받고 가세요. 어. 또책 쓰기 수업을 받고 가세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배우니까 좋기는 하지만 왜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몇번 입만 가지고 했는데 위천이 음. 딸리더라. 어.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가 그러네요. 필요했고 그러려면 책을 써야 했고 음. 그 이전에 블로그부터 써야 되더라. 그래서 어, 배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을 네. 블로그에 쓴 글은 콘텐츠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 너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떤 쪽으로든 할수 있는 거죠 음. 책이 되고 유튜브 대본이 되고 강연 자료가 되고 음. 코칭 컨설팅이 되는 음. 거죠 저도 음. 이제 블로그에 있는 것들이 그러고 보니까 소스가 돼서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또 영상으로도 만들고 유튜브로 또 요번에 새로운 책도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또 모아서 채워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 대로 저도 네. 이제 강의할 때이 네. 어, 강의 주제가 안돼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블로그를 또 뒤지다 보면 그런지, 이미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지. 그걸로도 강의 자료 만들어서 이게 진짜 우물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지,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써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콘텐츠가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네. 먼저 하는 일이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이버나 구글은 텍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음. 왜 영상은 추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음. 결과 페이지에 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블로그에 차곡차곡 콘텐츠가 쌓여 있으면 음. 언제든지 발견이 될까요? 되죠 네, 발견되겠네요 네. 이 눈과한테 그러니까 딱 준비된 모습으로 음. 있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짠하고 진이처럼 음. 나타나는 거죠. 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어, 블로그가 좋은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블로그는 신데렐라가 될수 있는 기회를아요 신데렐라, 줘요. 어떤 신데렐라, 의미죠? 신데렐라가 왜 잿빛 아가씨가 왕자님한테 음. 픽업이 돼서 하루 아침에 음. 왕비가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요, 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콘텐츠 글을 쓰다 보면 네. 어느 날 아마 메일이 올 겁니다 출판사의 편집자 누구누구입니다 아, 출판사. 선생님이 쓰신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음. 저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주제로 책을 쓰려고 그러네요. 하는데 선생님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그러네요. 하면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된 콘텐츠를 보지 못할 때는 음. 출판사에서 명성만 듣고 가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명성만 듣고 가서 이런 주제로 책을 써주셔야 했는데 음.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책을 써서 왔는데 아니다 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편집자가 보기에 블로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주제로 쓸수 있는지 음. 얼마나 쓸수 있는지 어떤 깊이로 쓸수 있는지 음. 또 얼마나 충실하게 썼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 보는지 출판사에서 알고 싶었던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다할수 음.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이 블로그를 통하면 신데렐라가 될수 있다고 하는 음.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책이 잘안 팔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네, 네, 콘텐츠 사업의 꽃이 책을 네. 출판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책을 내면 콘텐츠 사업이 저절로 굴러가는데 음. 내가 출판사를 노크해서 책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쵸, 보시면 거의 됩니다 0.00001%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찾아오게 그, 해야 되죠 네. 음. 그런데 블로그에 콘텐츠를 쌓아놓다 보면 음.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음.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요즘 에디터들을 뽑는 기준이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얼마나 예비 저자를 잘 음, 물색하느냐 그래요? 또 본다고 하는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 얼굴 목소리 나가는 거 꺼리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또 촬영하면 또 장비 있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컴퓨터 있어야 되죠 또 이거 배우는 것도 너, 어, 너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은데 블로그는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만 먹으면 이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 송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데렐라가 될수있습니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아그유 튜브는 저도 정말 음. 정말 엄두가 잘안 나요 네. 이렇게 오늘 예쁘게 하려고 머리도 하고 <웃음> 음. 화장도 하고 오타는 네. 화장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음. 블로그 할 때는 맨 얼굴이잖아요 그쵸, 맨 편하죠. 얼굴이고. 음. 그 심지어 요가복 입고 앉아서 저는 블로그 하고 음.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요 어 제가 그 블로그 팬이 100분 정도 찐찐찐찐찐 네. 찐찐 팬이 100분 정도 된다고 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하고 이 분들이 어느 날 호련이 찐팬이 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또 필요해 네, 제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블로그를 딱 올리면 음. 1초도 안 돼서 조회수 1이 팍뭐 그래요 기다리는 분인거죠 이런식으로 예비 예비 고객이죠 음. 저의 콘텐츠를 사줄 네. 분들이니까 하고 사전소통이 가능한거죠 사전소통해서 블로그는 댓글을 달수 있고 심지어 음. 비밀 댓글도 달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그 자리에서 짤막한 코칭이 이루어지기도 오. 하죠 그때그때 그때. 어.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유튜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도 즉석에서 소통을 음. 할수 있지만 이렇게 좀 지나가는 지나가,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말고 돈을 내고 저의 시간과 음. 관심과 콘텐츠를 사주는 음. 찐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참 좋은 음. 것 그렇네요. 같고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음. 글쓰기 연습이 안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좋은 것같고요 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본은 결국은 글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로그를 통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음. 예. 그럼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찐팬들이 많이 보고 또 관심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컨텐츠가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않는지도 객관적으로 그럼요, 한번 검증해보고 그럼요. 그럼요. 검증된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면 네. 차 팔릴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럼 1차 검증이 되니까 네. 음. 그리고 독자가 없이 혼자 하는 글쓰기 연습 혼자 하는 분들이 음. 많으신데요 네. 글이나 말은 사회적인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콘텐츠를 사이에 두고 독자와 소통하지 음. 않는 글쓰기는 절대 글쓰기가 늘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음. 아이 주제로 쓰면 우리 블로그 이웃님들이 좋아하실까 음. 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줄일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고민이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아, 성의로 그렇군요. 전달된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저절로 늘 수밖에 음.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 이제 작가님 이번에 이제 새로운 책 일머리문해력 책을 이제 많이 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내면 요즘 책이 잘안 팔린다고 하는데 수치가 맞을까 내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음 여기서 이제 수치가 맞는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렇게 질문 하시는 분 저에게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책을 써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못 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음. 책은요. 요즘 이제 너도 나도 책을 음. 안 읽다 보니 또 사서 읽는 것은 더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 자체로는 그다지 큰 수입이 아닐 수 있어요. 음, 그 물론 저처럼 10만 부 팔리는 책을 한권 내게 되면 음. 그 책의 영향력으로 다른 책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거든요. 음. 그런데 책 자체는 안 나간다 음.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아, 강연. 에, 예, 저는 이 책이요, 어. 서점에서 깔리기도 전에 기업들이 강연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요. 예약 판매하는 시간에도요.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그 강의, 그 강의를 저는 한 90분에 220만원 정도로 음, 받는데요 그래요. 웬만한 직장 월급이네요. 아, 이 책이요. <웃음> 선생님, 이 책이요, 지금 음. 16,800원이거든요. 네. 그니까 러 계산하기 쉽게 2만 원을 잡자고요. 음. 그럼 이제 보통 저자들이 최고로 많이 받을 경우 10%를 받거든요. 10 그럼 아. 건당 2천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을, 음. 이 책을 팔아서 200만 원이 되려면 청권이, 책이 몇건이 나가야, 나가야 되잖아요. 오. 근데 지금 출판사에서 책 1000건 팔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음, 그렇죠. 벌써 일세기중 1000건으로 많이 그렇죠. 마, 나오니까요. 네. 음.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려도 참 좋지만 음. 책이 설령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강연이건 컨설팅이건 음. 그로 인한 사업 기회가 아, 많기 때문에 음. 책 출판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책을 쓸때 네.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책을 살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 네. 책을 사시는 분들이 왜 살까? 유튜브에 아. 다 있잖아요. 그러게요. 유튜브에 다 있고. 그럼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거의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책을 살까요? 그러게요. 어, 다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음. 뭐, 책 수집이 취미가 아니라면, 음.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요 음. 책에만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이 음. 책에만 있다면, 네이버에도 없고 구글에도 없고 네. 유튜브에도 없다면 이 책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책을 보면 비타민류가 있고요, 네. 진통제류가 있어요. 음. 진통제는 두통, 치통에 잘 듣잖아요. 네.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음. 그런데 비타민류는 좋긴 한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어떤 질병에는 어떤 비타민이 처방이 되긴 하지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비타민들은. 없어도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비타민 U의 책은 이런저런 콘텐츠가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그건 음. 네이버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고, 음. 유튜브에도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두통에 필요한 진통제를 사먹어야 하듯이, 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담았는가 음... 담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 근데 내가 그런 걸쓸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잔소리 잘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혼수도 잘 들고 그 말은 뭐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정제해서 글로 만들고 모아서 책으로 내면 여러분들도 평생의 직업인으로 해결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블로그가 유튜브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도 블로그가 유용한가요? 아, 그럼요. 블로그부터 아, 해야죠. 유용한 정도가 아니고요. 음. 예. 출판사에서 왜 하는 출판사 편집자들이 하는 일이 음. 블로그를 훑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요. 했잖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도 어 에디터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음. 이게 또 말로 구현된 거 하고요 음. 이미 글로 구현된 거 하고는 음. 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그래요. 해요 아.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음. 어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라 라고 또 당부 당부를 합니다 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블로그 가요 열기만 하면 되고요 메스. 누구나 쓸수 있잖아요 음. 진입장벽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낮은 정도가 아니라 지하 한 20층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시작하는데요 음. 아무나 그냥 했다가는 좀 치명적인 그래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음. 있어요 우선은 아무나의 돈을 들일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제된 콘텐츠라야 되는데 음. 그럼 정제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주십시오 할 정도의 방향성을 지닌 것그 음, 방향성. 방향성은 지니고 가야 된다는 음. 거죠 아직 책은 아니지만 내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약처럼 먹고 가주길 음. 원하는지 그런 방향을 잡고 네.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좀더 구체적인 컨셉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컨셉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음. 좀 쉽게 풀어봤거든요 아. 그래서 누구에게 음.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콘텐츠인가 여기다가 요 어떤 점이 다른 것과 다르다 아, 요렇게 세가지만 하면 방향성이 충분합니다 음, 그니까 러 이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수 있고 내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까지 예, 어, 예. 확 들어올까 했는데 그러면 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그럼 이렇게 될것 같아 어 근데 될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블로그를 문답으로 구성하시라고 문답을요 예, 어. 조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제목란에 음. 질문을 질문하고? 쓰고요 음. 그게 된 답을 본문에 쓰면 음. 이게 문답이 한 세트가 되고요 요한 세트가 책의 한 편의 칼럼이 될수 음, 있어요 어. 그러면 은또 궁금하시겠죠 어 그럼 질문은 어디서 음. 질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중년에 네. 살을 빨리 빼는 법에 네. 대해서 제가 책을 쓴다 치면 같은 내용으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중년에 살을 빨리 빼고 싶은 사람들이 올리는 질문하는 질문대. 글이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올라옵니다 그러겠네요. 어.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그 질문들을 답을 블로그에다가 쓰면 그렇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가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궁금해 하는 것들은 해결책을 질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줘야 겠네요 그렇죠. 내줘야겠네요. 그렇죠. 음. 왜 잔소리 하는 사람들도 누가 왜 이런지라고 물어봐 주면 점점 신나서 잔소리 하지 있네요. 않을까요 예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일1 질문으로 네. 답을 하는 그런 습관을 음. 들이시면 불러가기 굉장히 편하고 음. 쉽습니다 그래요 1일 예. 1 질문 하루에 일 포스팅을 네. 해 가면, 해보면 느끼겠지만, 일년 정도 이거 꾸준히 해 가야만요, 일치 월창 해 가는 같아요. 내가 처음 하실 때그 글하고 365일째 쓴그 필력이 많이 차이 나는 걸 느끼게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명색이 글 쓰는 사람이었죠. 네. 제가 네. 이제. 잡지사 여성지에서 글을 음. 오래 쓰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초기에 쓴 블로그 글 보면요, 음.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음, 그래요. 어, 개운으로 삼으려고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그또 표본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요. 오. 그래서, 어, 제가 운이 좋아서 그 무렵에, 2007년도인가 그 음. 무렵에, 그니까 한 3년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죠. 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예, 음. 그러고 있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블로그 마케팅의 선두주자이던 아주 음. 전문가가 계셨는데 그분께 솔직히 말해서 자랑하려고요. 음. 나 이렇게 블로그 잘하고 네. 있어. 근데 그렇게 자랑을 못하니까 제 블로그 어떤가 좀 봐주세요. 음. 그러고 저야 이제 뭐, 아, 좋습니다. 선생님 음. 너무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는 잡지사 다닐 때도 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 그래요? 피드백은 받을만 하지만 그렇게 아픈 피드백은 처음 받아 봤는데요 <웃음> 그래요, 제가 잡지사 기자였다는 것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블로그를 저도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송 작가님은 원래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음. 그러는데 저는 원래 글잘 쓰지 않았어요 음. 학창 시절에 백일장 가서 상 타본 경험이 그래요. 없어요 네. 무슨 무슨 문학상 이런 거한 번도 타본 음. 적이 없거든요 기자는 했지만 제가 지금 만약에 글을 잘 쓴다면 네. 블로그 하면서 매일 글을 쓴그 경험이 저를 잘 쓰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물론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힘드실 음. 수 있는데요 심지어 글로 밥을 먹던 저조차도 그렇게 헤매던 기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용기가 날것 같고요 어, 책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방향성이라고 방향성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방향성 주제잡기 거든요 주제? 그래서 아. 그 주제잡기 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음, 그렇죠? 좋은데 네. 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우리 단위 캠퍼스에서 네. 하는 거. 네, 해주셔도 네. 됩니다. 해주세요. 우리 단위 캠퍼스에서 음. 책쓰기 수업 이 있을 건데요. 네. 그 수업에서 제가 한분한분 그런 한분 네. 아이디어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어, 아주 소중한 음, 경험이 되실 거예요. 또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음, 책쓰기, 또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음, 책쓰기를 넘어서 비즈니스까지 어떻게 이어가는지도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